길이 좀 한정적입니다 말그대로예요 흉부외과는 어때요? 말 그대로 외과 수술을 해야 될것 같은 급이 있잖아요 특히 흉부외과는 대학병원급에서도 굉장히 급이 좀큰 병원들이 수술 많이 합니다 빅3, 빅5라고도 하죠 거기다가 이제 지방 거점 병원들이 많아요 정도가 되면은 이 CS를 제대로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흉부외과는 전공을 해서 그 힘들다는 레지던트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주 120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휴면 나가는 거를 주 100시간 120시간씩 근무하면서 자기 환자 죽으면 엄청 털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버텼는데 나왔는데 자기 몸이 좀 아파. 아, 수련하고 나왔는데 전문을 땄는데 자기 몸이 아파. 혹은 돈이 좀 많이 필요해. 혹은 어느 순간 자기가 눈이 시술 받아야 돼 아파 맨날 밤새다 보니까 건강이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라는 길을 가기에는 자기가 중도 하찰을할수 있잖아요 개인적 사정이위해서 의사도 아프니까 저처럼 그러면은 막막해지는 거예요, 살짝 대학병원 교수라는 길 딱 하나만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혹은 좀 수술할 수 있는 전공으로 바라볼 만큼의 한가지 길밖에 없는 곳이 멋진, 물론 멋지죠. 멋진데 다양하지 못한 길이죠. 가정의학과랑 완전히 반대 느낌이잖아 그래서 조금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대생들 중에서도 몸이 좀 약하다거나 혹은 집이 많이 힘들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한데 어떻게 24시간, 4 8시 72시간을 근무를 하겠어요? 내가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근무를 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쓰러지게 되면 은내 윗년차인데 림폐고 환자는 림폐니까 그거는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선택을 도못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고 의대를 합격을 하고 동네 피부과로 갔어요. 저희 엄마가 아시는 사람의 남편이, 이제 하신, 남편이 하시는 이제 의원이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선생님 와이프랑 저희 어머니랑 아시니까 제가 의대 합격한거알거 아니에요. 저는 인사하고 레이저 치료받을 때 두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한마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학생 의대 합격한 거 축하해. 이제 레이저 받은 레이저 받은 눈 감으라고 요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 그, 무슨 거 하고 싶어? 아잘 어, 모르겠어요. 어, 흉부외과 멋있던데요. 어? 흉부외과 하지 마. 에, 에, 에? 그, 하지 마. 나중에 들었던 건데, 그 선생님도 흉부외과 전공하셔가지고, 흉부외과 전문의로 활동하셔서 수많은 환자 살렸어요. 살렸는데, 일신상의 이유, 건강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교수 임용이 안 됐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만두시고 나왔는데 개원을 하려고 보니까 흉부외과로는 한번두번 번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미용을 배우셔가지고 흉부외과 전문이신데 피부 미용으로 개원을 하신 선생님이신 거죠 그만큼 어, 흉부외과가 길이 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많지도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흉부외과는 폐랑 심장을 보는 진짜 의사 중에 의사예요. 근데 현대의학이 아주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흉부외과가 정말 수술에 전념을 하게 됐어요. 빅5, 빅3 이런 대형 아산병원, 삼산병원 같은 이런 대형 병원에 환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수술하고 다 대응병원 가고 싶잖아요. 잘하는 병원 가고 싶고, 잘하는 의사로 를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질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장내과가 하는 일이 들어났어요 뭐냐? 인터벤션이라고 요새는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습니다. 수술은 쪄가지고 확 여러 어주고 어떻게 보면은 피유류인들 봤을 때 굉장히 고습잖아요 근데 되게, 되게 침습적이고 무서운데 시술은 침습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술만큼 가슴 멸어잡깨는게 아니고 허벅지나 다리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 있는 혈관을 심장아먹어살린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이런 영상이 지금 볼 텐데 이렇게 심, 심장 혈관 타고 들어가서 쫙 뚫어주고 나오는 그런 역할이 하는 게 이건 심장 내과 갑니다. 그래서 심장 내과가 이어 이 기술,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하다 보니까 심장 내과의 역할이 커지면서 흉부외과는 본연 점점 더 수술에 집중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 큰 병원, 빅병원에서 흉부외과의 파일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이게 뭔 상관이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큰 병원에 환자가 몰리게 되고 병원에서도 이런 느낌 드는 거죠 우리 병원이 흉부외과 운영이 맞자 어차피 환자도 안와 환자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제대로 된 흉부외과 팀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해서 예전에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3명, 4명으로 운영하던 거를 이제는 뭐 2명, 1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형병원은 점점 더 흉부외과가 커지긴 하는데 줄어드는 흉부외과 숫자에 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늘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부외과 전체적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뭐 그런 의견도 있어요 <목소리> 마지막으로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부족한 건지 흉부외과 전문의가 부족한 건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흉부외과 전문의가 부족한 걸까? 그 흉부외과 전문의보다는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가격이 쌀거 아니에요. 가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병원에 죽치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레지던트 잖아요. 펠로우도 있겠지만 레지던트 아무래도 흉부외과가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기사를 보면은 과연 흉부외과 전문의가 부족한 걸까?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부족한 걸까를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어떤 이유로 피부 미용을 하게 됐잖아요.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자신의 흉부외과 전문 전문의를 땄지만 흉부외과 의사로 안 안 살고 피부 미용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선생님의 이제 지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쉬고 있는 흉부외과 의사 그러면 그 의사분들을 다시 수술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뭐주 100시간, 120시간씩 근무를 하면 안 되고 라인토 식스 일반적으로 삼성이나 현대처럼 라인토 식스로 하루에 수술 몇개안 하고 응급콜은 돌아가면서 받는 대신 한 달에 한두 번씩만 하고 그 정도의 워라밸은 지켜주면서 한다면은 흉부외과 선생님들 많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편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기들도, 제 선배들도, 제 후배들도 이래서 선택을 못했구나 아... 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흉부외과가 진짜 의사 중에 의사라는 거는 보통 의사들은 당감을 하고 다 마음속 빛처럼 한구석에 아... 진짜... 멋있다 나도 기가 된다면 나도 내가 좀더 건강했다면 나도 내가 조금 더 가난하지 않았다면 나도 내가 조금 더 부자였다면 내가 조금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각자의 사정이 모여서 흥부외과에 대한 지원이 저조한 거에 대한 다 마음의 빚이 있어요. 결국 정리하다 보면 은 이런 거죠. 다른 과도 사람을 많이 살린다. 일이 너무 힘들고 몸이 고되다. 자기 몸이 갉가서 자기 생 수명이 줄어든다. 세 번째, 환자 자체가 너무 어려운 환자이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의사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일이 많으니까 자기 감정을 돌볼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돼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된다 길이 한정적이다 현대의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큰 병원에 환자가 몰리다 보니까 다른 대학병원들을 흉부외과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있다는 게 되겠네요 어... 여기서 당연히 많은 내용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집안이 나브랭탱이고전좀 맞아야 해요 3,000명 이좀 넘는 의사들이 흉부외과를 가지 않는지는 좀 훨씬 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더 복잡한 이유가 많고 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간단히 봤을 때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손잘 씻으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드시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